있으니까, 근데 만약에 이 취업을 이고생하 눌러, 짱구! 눌러, 짱구! 눌러, 짱구! 눌러, 짱 안녕! 몰라, 몰라! 시명먹지 넘어가면 어떻게 해? 와, 앉아, 앉아, 앉아, 앉아, 앉 기다려, 기다려. 점프, 앉아, 점프, 아, 점프. 아, 안해봤앉아 점프, 뒤에 이거 도 아직 지금 기다리고 있어르면은 공을 빨아들여. 아, 빨아들여, 빨아들고 예쁜지? 아, 어, 바나니. 오 <웃음> 어, 됐다. 먹고, 먹고, 냠냠하고. 냠냠, <웃음> 냠냠. <웃음> <웃음> 하하하하. 아이 무슨? 무슨 소리 들렸어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화장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? 이. 아 여기 화장 열어볼까? 안 열리네. 누가 있나 보다. 한번들어 <웃음> <웃음> 들어가 볼까? 들어가 봐. 야, 이거는 못, <웃음> 못 찾았어요? 아니, 못 찾았어. 오어 오빠. 어머 왜 90이 아니 95는 되는데 90이 한3 되나 보다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테리방토 이모 테리방토야 어. Do you wanna m e t t e snowman? Do you a n n t o Do you, you, you, you, you, you, you, you, you w a n t a n d t t l e snowman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영호야, 레디 고! <웃음> 아이고, 짐다 풀었다 혜리야, <웃음> 예쁜 <예뻐>, 행진 <웃음> <웃음> 야, 내가 행진을 말하면 크게 행진이라고 말하는 거야 야, 이제 언니 말안할기 아니야. 이제 언니 말 약, 언니 말 드리기 약속, 약속 공장 치고. 언니 과자 사줄게. 응? 잘 거야 잘 자+ 잘 자+ 잘 자+ 안녕 하세요 오늘은 방송 시작입니다 잘잘 음. 자+ 잘 자+ 잘잘 자+ 잘 자+ 잘 자+ 잘 자+ 잘 자+ 잘 자+ 잘 자+ 잘 자+ 잘자 <웃음> 아.